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, 어, 일요일이죠. 26일, 일요일에 메나틴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데, 어떤 달리기 대회냐. 어, 터널 투 타월 5K run and walk 대회예요 이게 뭐냐면, 터널 투 타월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죠. 이게 20년 전에 9.11 사태로 목숨을 잃은 스테판셀러라는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만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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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인데, 어, 그래서, 어, 이때 그 스테판슬러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서 어, 그 동생이 터널 투타워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, 그래서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그 터널에서 그그 슬러 그 소방관이 뛰었던 거리와 똑같은 그 구간을 사람들이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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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터널 출타워 파운데이션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. 9.11 사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동안 뭐한 2,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요. 보통은 그 영향을 받아서 병들은 사람들,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집